이곳은 건조해도 너무 건조한 사바나 고원 목이 쩍쩍 마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 하나 찾기 힘든 곳에서도 동물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얼굴만 보면 다소 재밌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진중하고 똑똑한 개체인데요 이들은 말린 풀떼기를 정말 좋아해서 건초더미를 갖다 먹이면 번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만큼 기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길들이려고 올라탔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거부당했다고 라마를 때리면 침을 아주 강하게 뱉으며 플레이어에게 반격합니다. 딱히 아프진 않지만 기분이 좀 나쁘죠.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쳐 길들인 라마들은 플레이어들이 등 위에 탑승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장만 씌우면 조종이 가능한 말이나 당근으로 조종이 가능한 돼지와의 차이점은 직접적인 조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징징이 농축산협회에서는 라마에게 상자를 달아서 움직이는 창고 역할로도 활용이 가능한 점을 라마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라마는 양탄자를 씌우면 양탄자의 색깔에 맞게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렇게 각양각색의 양탄자를 씌워 라마들끼리 패션 대결을 펼치는 문화가 사바나의 징징이 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패션스타까지 노리는 라마들은 야생의 먹이사슬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오버월드 야생에서 폭군으로 불리우는 늑대들이 이 라마들 앞에선 꼼짝도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던 늑대들이 라마들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는 징징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생 속 패션스타부터 든든한 창고 역할까지 수행하는 라마들은 울철주야 침을 뱉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